민정아 요새 인터넷 유머 중에 음. 스타그래프트가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라는 얘기 들어봤나? 스타그래프트가? 이 <웃음> 와중에 그 어떤 남자 중학생이 음. 자기 집에 친구를 데리고 간거야 음. 근데 아빠가 스타그래프트를 하고 있었던거야 그래서 우연히 음. 그 친구랑 아빠랑 스타그래프트를 했는거지 했는데 그 아빠가 게임 출시한 그때부터 쭉 스타크래프트를 해오신 분인 오, 거야. 엄청 놀하셨나보다 어, 그래 이제 아들을 이기붙는 거야. 응. 음. 그래서 그아들 아, 아, 이긴 게 아들 친구가. 그래서 음. 아들 친구가 이 받아가지고 음. 씩씩거리면서, 씻, 씻. 어, 어떻게 내가 그 일이 됐다는 뭐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잖아. 아빠 와. 세대와 아들 세대가 같이 한 게임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음. 신기하다. 그러니까 시대가 다른데 음. 함께 한다는 거. 그렇지 시대가 와. 많이 달라졌어, 이제. 그러니까. 아빠, 아들이 음. 세대가 다르고 시대가 그치. 다른데 한 게임을 아. 같이 한다는 거, 음. 와, 진짜 신기하다. 이 대한민국에서 게임을 좀 한다는 음. 사람은 스타그래프트 그리고 이 블리자드를 모르는 사람, 이 모르는 사람 찾는 게더 힘들지. 그리고 하스톤, 스 히오스 그리고 작년에는 오버워치를 음. 출시해가지고 음. 영다라이트를 빵빵빵 음. 치면서 그야말로 블리자드에 의한. 한 해이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 그럼 오늘은 이런 블리자드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설립 초기 시절부터 음. 어, 우리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된 스타크래프트1의 출시까지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블리자드의 시초는 1991년 설립된 실리콘 앤 시네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엘런에드햄 프랭크 피어스, 마이크 모하임 자신의 할머니에게 1만 5천 달러를 빌려 창업을 하게 됩니다 실리콘 의 시네스는 당시 PC 게임을 콘솔 게임으로 이식하는 하청 스튜디오였다고 합니다 실리콘 의 시네스가 가장 처음 만든 타이틀은 1991년 발매된 RPM 레이싱입니다 PC가 아닌 슈퍼 페미컴으로 발매된 게임이었죠 그렇게 벌어들인 자금으로 1년 후 1992년 PC 기종으로 로스트 바이킹이 출시되게 됩니다. 각기 다른 능력을 지닌 바이킹 3명을 플레이어 1인이 상황에 따라 바꿔가며 플레이하는 액션 장르 게임인데요. 당시 판매량은 32만 장총 수익 14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스트 바이킹은 경쟁업체 웨스트우드의 듄2에 밀린 데다가 PC 사업 측의 플랫폼인 아미가가 업계의 주류가 되지 못해 컨버전 작업이 큰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당시 심각한 자금남에 시달리던 앨런 에드엠과 마이크 모하임은 개인 신용카드로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죠. 1994년 당시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유명했던 데이비슨 앤 어소시에이츠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회사 이름을 카우스 스튜디오로 바꾸게 되는데 불행히도 먼저 이름을 선점한 다른 회사에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명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로 바꾸게 됩니다. 이후 블리자드는 1994년 11월 첫 퍼블리싱 작이자 첫 히트작인 워크래프트 오크와 인간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PC 기반으로 한 RTS 장르의 게임으로 판매량 110만 528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친숙한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게임이지요. 그러나 r t s 장르를 정립한 듄 2를 지나치게 따라하여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과거 작품들에 비해 좋은 판매 실적을 기록해 회사가 안착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1994년 12월, 페르시아 왕자를 쏙 빼닮은 블랙손이라는 게임을 발매하였지만 오만장이라는 저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합니다. 당시 블리자드는 성공한 타 회사의 작품을 베끼는 수준에 그치는 별 볼일 없는 회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블리자드사의 흑역사 같은 게임이지만 놀랍게도 이 게임 역시 블리자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플레이를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후 DC 코믹스 히어로들이 등장하는 저스티스 리그 테스크포스 건이란 격투 게임을 두어 차례 만들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 워크래프트 2가 발매됩니다. 판매량 100만 장, 587억 원의 기록을 세우면서 실패한 전작들을 만회한 것이죠. 전작인 워크래프트, 오크와 인간 편과 비교하면 모든 면에서 독창성과 발전을 꾀하였고 웨스트우드의 CNC 시리즈와 더불어 RTS 장르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워크래프트는 웨스트 우드사 CNC에 밀리게 됩니다. 이후 저스티스 리그 테스크포스 건으로 서로 알게 된 콘도르가 개발 중이던 로그라이크 게임 디아블로 1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블리자드는 콘도르에게 제작비와 인력을 지원해주다 결국 회사를 인수하게 되죠. 그렇게 1996년 12월 게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명작 디아블로 1이 출시하게 됩니다. 판매량. 250만 장, 1,322억 원의 수익. 디아블로는 콘도류에서 개발될 당시에는 본래 턴제 로그 라이크 게임이었으나 블리자드가 액션 RPG로 장르를 변경해 대박을 터뜨리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디아블로는 배틀넷시라는 독창적인 인터넷 연결 플레이 방식을 채용하여 세계적인 스터디셀러가 됩니다. 이후 블리자드는 1997년 비벤디 유니버셜에 합병되어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명작 중의 명작 스타그래프트 1을 발매하게 됩니다. 스타그래프트는 디아블로를 뛰어넘는 흥행을 보였으며 한국에서는 e스포츠라는 개념을 탄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블리자드 노스는 블리자드의 자회사로 디아블로, 디아블로2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6년 블리자드가 콘도르 게임즈를 인수할 당시 블리자드의 본사는 캘리포니아 남부인 어바인에 콘도르 게임즈는 북부인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다고 합니다 블리자드 노스란 이름은 이렇게 생겨난 것이죠 콘도르 게임즈는 블리자드에 인수된 지 9개월 만에 디아블로 1을 출시합니다 이후 모두가 알다시피 디아블로 2부터 확장팩까지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블리자드 노스는 디아블로3를 개발하던 도중 모 회사인 이벤더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블리자드 노스를 매각하려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블리자드는 내부에서 큰 갈등을 겪게 되었고 30여 명의 주요 경연진과 멤버들이 퇴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들은 각각 플래그십 스튜디오와 캐스트 어웨이 엔터테인먼트를 창립합니다. 결국 2005년 블리자드는 블리자드 노스의 폐업을 선언하게 됩니다. 한편 플래그십 스튜디오는 헬게이트 런던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처참했고 도산하게 됩니다. 블리자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시네마틱 영상입니다. 할리우드를 뺨치는 각종 영상들은 극장 영화로도 다시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이런 분리자드의 시네마틱 영상은 외주 없이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더욱이 화제가 되는 것이죠. 블리자드 시네마틱 부서의 역사는 생각보다 깁니다. 설립된 계기는 워크래프트, 인간과 오크를 제작할 당시 처음 설립되게 됩니다. 처음 3D 아티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후에 시네마티스라는 이름을 달게 됩니다. 시네마틱 팀으로서 처음 만든 영상은 바로 디아블로1의 오프닝 영상입니다. 디아블로2부터는 시네마틱 디렉터와 라이터로 부서를 체계화하였죠. 이후 한국 남성이라면 안본 사람 찾기가 어려울 정도인스타그레프트의 각종 영상과 워크래프트의 시네마틱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리치 왕의 분노를 제작할 당시에는 해당 영상의 배경명의 아티스트를 참여시키 정도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And I know you will show r e 스타그래프트2 군단의 심장 오프닝 영상만 해도 3분을 만드는데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을 드릴 정도로 엄청난 노력과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블리자드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원했던 정보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블리자드의 시네마틱은 그냥 영화를 한번 본 그런 느낌으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질덕하세요 고고고.